이와 같이 사이렌이 강력하게 울리게 됩니다 예, 군산의 정인아이 소장님 지금 이 오우상 경광등 사이렌을 받으시면 이게 12볼트 면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개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이렌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플러스죠. 그리고 마이너스 검정색 편의상 제가 아답터 꼽습니다. 아답터를 여기 꽂고 그리고 접꼭지를 이게 가운데 속이 플러스 고 겉이 마이너스 겠죠. 저는 편의상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빨간 부분이 플러스 12 볼트 입니다. 빨간 부분 12 볼트 연결 하시고 그 다음에 검정 부분, 이 검정색, 연결해. 이와, 이와 같이, 사이렌이 강력하게 울리게 됩니다. 이상.